손 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유닝기타 대표하고 유닝기타음악학원의 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닝기타음악학원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수강생들을 위해서 노력 봉사하는 직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장인 저는 직원들 총괄 관리하고요. 상담, 레슨, 수강생 진도관리, 그 다음에 수강생 멘탈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때는 학원의 레슨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학원 생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레슨을 하면서 수강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어, 레슨 할 때마다 레슨 일지를 적으면서 수강생들의 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강생들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멘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레슨을 담당하고 있는 메인 강사 타블로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블로이드입니다. 클래스에서 레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슨하는 모습을 잠깐 시연해드리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해당 과정을 클릭하시고 레슨을 클릭해 오늘 배울 내용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목을 순서대로 클릭해 레슨을 받으시면 됩니다. 조만간 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입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거스 e s 클래스 감독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강생들의 학습 패드를 관리 감독하는 고스트이입니다 원장님께서 레슨 시에서 레슨 하고 으실때 저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골에서 수강생들을 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지 않고 놀고 있을 때 곱하고 있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도하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안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원의 일꾼 송문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하이 유니. 반갑습니다 저는 학원의 모든 잡니를 도마타고 있는 마스터 잡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타 줄도 갈아 놓고요 교재도 출력해서 제가 한땀한땀 한땀 정성껏 재본을 합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시다가 힘드시면 드시라고 이렇게 간식도 챙겨놓습니다 어, 제가 또 이렇게 악세사리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피크고요. 요거는 클래식 기타 줄이고, 요거는 통기타 아, 줄입니다. 요거도 통기타 줄이고요. 이렇게 조율기, 저렴한 조율기도 좀몇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손톱 모양 만들 때 쓰는 파일이죠. 파일, 버퍼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래식 기타 전용 카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기타용으로 이렇게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타 스트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헤드 머신 고장 났을 때 줄과 함께 고장 났을 때 고치려고 한 개씩 고칠 수 있게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클래식 기타용이에요 클래식 기타 헤드 머신 고장 났을 때 고치려고 그렇게 또몇개또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악세사리들도 가성비 좋은 것들로 이렇게 갖다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분들이 악기 좀 사달라 하면 제가 보고 가성비 좋은 악기로 이렇게 좀찾아 드리기도 해요 한번 볼게요 여 요렇게. 어때요? 악기 좋아 보이죠? 가습이 좋은 악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수강생분들이 부탁을 하면 이제 줄이나 카포나 그 다음에 뭐 피크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고 또 악기도 좋은 악기들이 있어요. 같은 가격인데. 그런 악기들을 골라서 악기 사가셔가지고 골라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는데 수강생분들이 좀 미안해하니까 이제 그것도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또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좋은 물건만 갖다 놓고 악기도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거, 정말 원장님이 쓸만한 악기, 본인이 쓰는 악기 그런 악기들을 이렇게 추천해 놓는다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 지금 또 개설하고 있어요. 수음생 분들이 이제 좋아지죠. 이제 거기만 가면 좋은 악기나 좋은 이제 악세사리들이 거기에 다 있을 테니까요. 한 방에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또제 일이 또 늘어나겠죠. 음. 아 지금까지 제가 총무부의 마스터 제임닐이었고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 부서 우리 환경 미화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클리닝 김입니다 저는요 수강생들이 다 집으로 가고 나면은 이래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아이고 여기서 다 사탕 봉지 좀 갖다 버리지 꼬마. 볼펜요와 있노 아이고 머그컵도 있네요 오래오래 다음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기타 요리 놔두면 음. 깨지는데, 아이고, 이거는 뭐 여율로 다 아, 떠나야 되는데, 이걸 바로.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진공청소기 한번 민다 아닙니까? 밀고 올게요. 청소 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쓰레이통 이용을 <놀람>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수거도 한다 아닙니까 아이고 커피도 많이 드시네요 아, 또 우리 원장이 또 환경을 좋게 생각해 가 에라타, 머그컵 쓴다, 아닙니까? 머그컵. 컵좀 씻고 올게요. 아이고 마 일을 좀 했더만 목이 마르네 커피 한잔 먹어야 겠습니다 힘들지? 원장님도 커피 한잔 하실랍니까? 아이고 맞다 원장님 커피 안 드시지? 그러면 물 한잔 하여서 시원하게 자 종이컵에다 물 한잔 하여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물이 시원하네요 물은 사실 제가 매주 초일마다 저희집에서 알카리 연수로 떠다 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종이 주이소 종이컵여다 분리수거 딱 한다 아닙니까 종이 아이고 지금까지 환경미화부의 클리닝팀이었습니다 아이고 만나네 이렇게 우리 학원의 모든 직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조금 더편안게 기타 배우시라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재미나게 기타 치고 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